사실 라운드 숄더가 엄청 많아요 현대인의 질환 맞아요 왜냐면 핸드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하면 은 라운드 숄더가 개선되지 않아요 라운드 숄더가더 심해진다는 소리예요 그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서 운동을 하셔야 체형이 바뀐다는 거 그걸로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옆모습을 보면요 확실히 어깨가 말려 있어요 어깨가 이게 말려 있단 말이에요 원래라면 은 잠시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잡혀야 돼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어깨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할때 계속 약간 말리는 형태의 운동이 돼요. 오케이 가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만 됐어요. 어깨에 딱 이게 손을 딱 대고 있으면은 어깨가 이게 뚜둑뚜둑하는 느낌이 와요. 네. 라운드 숄더는다 가지고 있지 않... 않아요? 안 돼요. 운동하는 사람은 원래 라운드 숄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등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하부 승모근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반동 없이 들어볼게요. 여기만. 오 허리, 허리로 하지 마시고 팔만 들어볼게요. 그치. 둘 다. 양도. 그쵸. 여기 들어오실까요? 어 네. 네,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가 완전 내리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쭉 들어 올리죠. 그치, 이런 느낌. 다시. 받아서 그대로. 세, 오케이. 일곱, 턱 당기시고, 그치, 그대로. 여덟, 좋아요. 3 이때 중요한 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이, 그치, 오케이. 쉬었다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걸 당겨주셔야 돼요 지금은 그 어깨 말린 거를 대체한다고 허리를 꺾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안 꺾이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팔꿈치가 고정이 된 채로 이렇게 넘겨 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느낌 들어오실까요? 둘어네 그렇지 그대로 셋넷 근데 배는 이게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여기 그대로 다섯, 음, 여섯, 그렇지. 확 당기지 않게 일곱, 네. 이쪽에 딱 들어오죠. 여기 약간 빡빡한 느낌 드세요? 네. 네, 그 텐션이 들어가면서 레프트 들어가야 돼요. 살짝 팔꿈치를 모아주는 느낌으로 해서 어깨가 이렇게 넘어간 느낌에서 이렇게 딱 당겨주셔야 된다는 거. 셋, 넷, 그렇지. 다섯. 시작. 하나. 팔꿈치를 내릴 때 살짝 이렇게 말아보세요. 안쪽으로. 그대로. 둘. 허리는 너무 꺾지 마시고. 배 약간 잡아주시고. 그대로. 팔꿈치를 말면서. 셋. 그렇지. 그대로. 넷. 좋아요. 팔꿈치 말면서 그대로.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어깨가 좀더 뒤로 간것 같아요. 아까는 여기 어깨가 걸렸거든요. 근데 조금 확실히 여기가 덜걸려수는 느낌. 음. 확실히 펴졌어요 여기서 여기가 네안 걸리잖아요 아까는 여기 어깨의 끝부분이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해완근도 되게 아픈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확실히 펴지셨어요 근데 이게 라운드 숄더인 분들의 또 특징이 약간 허리를 평소에 뒤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약간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허리를 이렇게 제껴서 있는 거죠 이게 코어를 잡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이렇게 뻗텨주시는거발좀더 뒤로 빼시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실어주는거죠. 음, 그때 이제, 이제 팔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팔 펴시고 어깨 약간 내려주시면서. 그렇지. 어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평소에 코어를 많이 안 잡으셔서 그래요. 이거를 상체 운동 전이나 스쿼트 데드 할 때도 좀 해주시면 확실히 나을 거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이게 아랫배 힘이 빡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힘을 쓸때 이렇게 당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원래라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당기기 시작하면 라운드 숄더가 되고 어깨가 약간 씹혀요 특히 이 상태로 래프트 다운하면 은 어깨가 좀 시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음. 이게 사실 트레이너 분들이 안 잡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미세하거든요. 여기. 음. 여긴가요? 어, 저, 저 혼자 세개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일단. 음. 네. 소형근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쪽 부위. 여기 여기 좀 아프시죠? 아 네. 네. 이쪽에 여기. 네, 이쪽 포인트. 여기 오해완근이 이게 나온다는 거는 숄이더 패킹이 잘안 된다는 소리예요. 쇼이더가 운동을 할때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 능연근이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음. 근데 혼자서는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항상 말고 어, 광배 맞아. 한번 말고 이렇게. 맞아 맞아 근데 그 상태에서 아까 그 부위를 더 타겟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쪽을 약간 이렇게 쭉 넘겨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다리를 써서 오른쪽을 풀어야 돼요 그쵸 이 다리로 체중을 실어줘서 여기로 이렇게 딱 실어 주는 거죠 아. 그리고 가슴을 좀더 말아 주셔야 돼요 그치? 체중을 잘 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잘 되나요? 어네어 네. 어, 들어가요? 네어네 어, 네. 그쪽을 좀 풀어 볼게요 최대한 이런 땅콩 볼 있잖아요 네. 이걸로 해주면 이게 직방이거든요 자 한번 누워 보실게요 음, 그쪽에다가 아 아파요 <웃음> 네 겁나 아플 거예요 음. 음. 음, 너무 아픈데요? <웃음> 근데 그쪽이 원래 아프면 안 돼요. <웃음> 누워야 돼요? 아, 누울 필요는 없고, 거기 부위만 딱 시, 실어주는 거죠. 능연근을 좀 근막을 이완을 하려면은, 이게 이 땅콩볼이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승모근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승모근을 강화한 채로 잡고 운동을 하셔야 체형이 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 멸치대장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